인형가 사는 그녀의 집을 가기 위해 모인 키덜트들이다. 아주 신이 나있다. 벌써 나와 반겨주고 있는 그녀. 신이 났다. 들어오자마자 터지는 키덜트들의 감탄 소리. 정말이지 감격의 순간이었다. 예쁘다. 아, 예쁘다. 거실에서부터 시작된 아, 케어 베어존이다. 아, 맛있는 냄새 나지 아, 아, 너무 귀엽다 나도 이렇게 보고 아, 싶다. 아다들 아, 귀엽다. 귀엽다며 귀엽지 않아? 이것저것,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궁금한 게 많은 프로듀. 뭐 얘도 그 캐릭터예요? 아리영상을본 적이 번쩍이 없나 번쩍이 보다. 얘도 곰이 아니잖아. <웃음> 어, 화장구 얘도 양. 얘도 양도 있고. <웃음> 물개예요. 어, 귀엽다. 원숭이. <웃음> 원숭이. 어... 어... 아, 얘는 날씨를 좀 제어하는 애들이에요? <웃음> <웃음> 괜히 아는 <제어>. 척도 해 보지만.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녀가 사랑하는 자석도 한가득 붙어 있었다. 약간 또 아는 척해보는 브로디는 멋스키 한다. <웃음> 그런데도 또 아는 척해본다. 아, 이번엔 맞췄다. 아, 비싼 스타일러에도 그녀의 아, 자석 사랑은 여전한데. 아, 어. 여전한 얘를 누르면 얘 노래가 나오고 예 누르면 얘 노래가 나오고 전지가 나갔네. <웃음> 춤을 안 추네. <웃음> 드디어 그녀가 인형이 한 방을 내어준 공간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오렌지 캐러스 따라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그녀는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어머어머을어왜이을어머이정도인어머정도어머정도어머닫어왜정리할수어왜 아아아 이렇게 닫을 정도인가 했어... 왜이렇정도이정왜을 정도인가 했어... 저기야. <웃음> 어, 어, 야, 좀 같이 봐. 보지 <웃음> 말고, 진짜 미치네. 겠 정신 없어죽겠네 진짜. <웃음> 저 개같이. 아, 개같다. 아, 야수? 야수다. 개같은 녀수 개같은 녀석. <웃음> <야수. 웃음> <웃음> 어, 저도 멜로우르디는 아, 요즘 애착 인형을 찾고 있는데. 저, 저 개구리 뭐예요? <웃음> 엄청 애착. 마음에 아, 쏙드는가 보다. 저. <웃음> 아,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스누피가? 얘는 스누피 사촌형인데. 얘가 올라포야. 이름이 얘가 올라포 어. 아, 따르네요? 스누피가 아, 따르네? 되게 많아요. 어. 스누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다 <웃음> 라면을 많이 먹었잖아. <웃음> 자리가 협소에 차박혀있는 아이들도 <웃음> 있단다. <웃음> 아! 우와, 재밌어. 우와, 재어 <웃음> 포메, 포메. <웃음> 음. 아 맞아. 진짜 공주병태죠. 다 체험해봤어. 맞나? 맞거든요. 마이 사실 근데 이정재 말. 아저 강아지 나오는 거. 귀여워. You're as close to a cat as a dog can get. <웃음> 얘 약당이었나? <웃음> 어, 어. 똥머리 그녀는 체리에 봉인을 해본다. 오 봉인 했지? 윈디 한 번. 부드 태하는 그녀. 맞아. 오 얘네 다 뒤집어졌네. 아 얘네 대갈수가. <웃음> 이렇게. 이렇 uh, uh,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렇게이렇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나게 <목소리> 오늘도 영상 못쓸것 같죠? <웃음> 시물려서지고리겠대환장 <웃음> 아, <지금 미쳐버리네. 웃음> <웃음> <웃음> 오디오에 놓아는 늘도 영상을 못쓸것 같은 <웃음> 예가믿는다 Yeah, Nolan Idol Ari, I think Idol Vivo, Nolan Idol s n o w b l l Classic Idol, Yeah, d u m b b s n o o p y Yeah, Snoopy is a r y r Zapda Guri, Kamangon, Rocket Monster, Serbian as many earns, Hamster, M&M, Pardon Idol, d o r a e m o The 드 o s p o n i 스 s Snoopies, m o o n e 움직이는 e 그 r a g e s Yeah. Ah, I'm g e t t 드디어 기다리던 선물 교환 시간이 왔다. 그녀는 인스템 마스크 목걸이와 핀브로치를 직접 만들어 주었다. 다 선물 받을 생각에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 살짝 신난 그녀는 큰인연을가으니 제대로 신이 났다 와, 귀여워 어떡해. 이도 자수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안김성귀여 아, 야, 야심짜손 뚜껑 손으로 만든 르지 선물이 공개가 되는데 한타 만타 진짜 밤새도록 어, 어. 밤을 샜다 <웃음> 네. 밤을 샜다 밤새면서 주하다 어. 거기까지 인쇄소까지 갔다 오고 뭔데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월 대박 뭐. 그거구나 어. <웃음> 주는… 아 이거는 그렇죠?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기쁨의 세리머니 <웃음> <뭐야? 웃음> 중점식이 끝나고 돈 놀이를 시작했는데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야비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꼴등을 한 둘은 아 설거지를 한다 아, 나, 나, 나, 나.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실컷 돈놀이를 하고 허기진 발를 채우기로 한다 야무지게 <목소리도> 김밥 <싸보신 거, 목소리도> 김밥을 싸고 있는 그녀 리 어, 없이 그렇게한 한 번에 시도를 하는데 응. 한 번에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안될것 같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참치가 좀 나왔어. <웃음> 아니 저건 무슨 국물인가? 이밥 뭐지? <웃음> 이밥 뭐지? <웃음> 크게 크게 썰게요. 왜냐면 저 터질 것 같은데. <웃음> 로디 님 먼저 한번 잡숴보세요. 아, 보따리. <웃음> 너무 맛있는데? 다음 아, 아, 아, 타제는캐럿인듯 아, 아, 아, 아, 아, 아, 탄데. 수제비인데요? 이게? 새로운 어. 방법을 어, 어, 어. 시도해보는 그녀. 다른 기능인데? 두꺼운 김밥을 아 완성하였다 뭐 보세요? 예쁘죠? 아아 다음은 소뚜껑프로디가 해본단다 음 나름 잘 나온 듯하다 비장하게 시작하는 노아 볶은 김치를 아, 넣어 아, 아주 아, 그럴싸하다. 귀여운 것들을 덮치라는 그녀가 김밥을 만들었다. 응. 흐물흐물거린다. 빨리 담기 시작하는 그녀. <목소리> 삼겹살과 김밥으로 배를 두둑히 채우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다고 한단다. 음. 갈게요. 안녕. <웃음> <웃음> 장난감 놀이터에서 럭키박스를 저희가 사왔는데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뭐야!